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인터액션 부분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두 개의 예지를 이제 하나로 제가 묶을 건데 한번 해보죠. 어, 우선 플레이 한번 시켜보죠. 예. 일단 보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뵀던 거랑 클릭을 하고요. 제가 그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은, 왼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조명을 살짝 바꿔 볼까요? 이렇게 좀더 컨트라스트가 심해지나? 오케이 자, 이 제가 제 이제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느린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탑하고요. 메인 가가지고 엔트리 포인트부터 항상 시작해 버릇하면 좋겠죠. 음, 여기에 어, 그냥 스피드라고 하나 만들어볼까요? 음, 왜 안되나 음, 멈춘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열어볼게요 오케이 이제 된다 자 여기서 내가 퍼블릭해서 플로 b 넘버를 해가지고 스피드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뭐 얘를 지금 0.1로 음0 지금 되어 있으니까 0.2로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마이크로 해주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암묵적으로 되고 디스로 명시적으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시켜주고 나왔습니다. 음, 다시 메인 클릭을 해보고요. 지금 컴파일 중이고, 여기 스피드 볼수 있죠?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아까보다 두배 이상 빨라졌겠지.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좀 빨라졌습니다. 오케이. 좀더 빨리 해볼까요? 자, 얘를 스피드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한 1.4까지 올려볼게요. 오, 너무 빠르다. 어. <웃음> 아이고, 떨어졌어. 너무 빨라. 어, 이거 민맥스 값을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3. 3점... 네? 0.39 정도. 오 이것도 빠르다요 어, 1로 해볼게요 1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긴 한데 이렇게 막오 밀고 다닐 수 있겠죠 빠르니까 그만큼 힘도 더 세겠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키보드 값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키보드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박스를 컨트롤 할수 있다 그리고 콜루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음. 어, 나머지 것들은 크게 변한 거 없고, 메인에서 우리가 엔트리 포인트로 이 코드, 처음 시작되는 코드를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매번 루핑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엔트리 포인트가 항상 있어. 함수,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컨트롤링 할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개별자들 이 있어, 오브젝트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게, 혹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지 않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콜루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선호해요. 예. 이제 유니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외부에서 작업을 할때이 방법을 선호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각 짧게 짧게 프로타이핑 할 때는 그냥 이런 형식으로도 가능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잘 나눠 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깅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커졌을 때그 디자인 그 프로세스가 복잡해졌을 때좀더 손쉽게 여러분들의 의도에 끌려당하지 않고 끌고 올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방법인 거야. 지금 요, 방법, 요 방법으로서 방법뭘 구현했다? 이걸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인풋에 객키 해가지고 지금 키에 대한 것들 아, right r low 라든지 up 로 r low 막 여러가지 있죠 스페이스 키가 있냐 어 스페이스 키도 있었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 키 제가 이걸 강좌를 만든지 1년이 넘어서 음, 헷갈립니다 스페이스 키 점프 같은데 네, 뭐가 드석드석 하죠 여기 <웃음> 어, 점프하네 점프 점프를 좀더 세게 해볼까요 음... 9로 되어있는데 아, 음, 20 정도로 하죠. 2배 정도로 아, 90, 90, 10배, 10배로 하죠. 10배. 이게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매스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해야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키보드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잠깐만요. <웃음> 어디까지 점프를 뛰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정도이 정도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플레이시키면서 바로 점프를 뛰면은 밀어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네, 연속적으로 점프를 뛰면 이제 통통통통통통 나오겠죠? 이렇게 뒤에 돌아가는데 뭐 이런 게 있다 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이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이 들어가 보면은 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어떤 정보값들을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다.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익숙하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모르면 해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키들이 있죠. 알파, 지로, A. 뭘까? 찾아보세요. 구글링 해보고. 다 있죠. 모든 키들이.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돼. 뭐든지 공부하려면. 시켜주는 것만 딱 하면 거기에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들이 있다. 뭐 마우스도 있고, 메뉴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 나머지 것도 똑같습니다. 이 박스 걸려진 박스에 트랜스폼을 바꿔주는 거지. 그면서 음. 이동할 수 있고, 점프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렵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꺼주고, 그 다음에 요번은 이제 6 번째 클릭을 하게 되면. 장면이 똑같은 게 뜹니다. 뭐가 다른지 보죠. 예. 플레이 시켰구요. 어, 오케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하죠. 콜루전이 일어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콜루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밀고 있어요. 점프도 떠볼까요? 어, 모든 힘이 너무 작다. 자, 약간 수정을 가해 보겠습니다. 코드로 돌아가서 여섯 번째 들어가면, 음, 이거를... 0.85 정도로 주고요. 얘는 한15 정도로 줄게요. 네, 동일한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다? 어, 레이캐스트 하는 게 있네요. 네, 마우스로 레이캐스트를 해가지고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음, 아마 인스펙션 하는 걸까, 뭐가 부딪혔는지.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각각의 그 복스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은 커스텀 스크립트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죠. 원 바이 원으로 헷갈리지 않게 해보죠. 최대한 쉽게. 음. 자, 이제 플레이 시켜보고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밀고, 네. 이렇게 밀고, 이렇게. 점프도 뛸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밀어가지고, 없애는 거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콘솔에 막 떴는데, 이건 이제 우리 충돌했을 때 배웠었죠. 클리어를 하고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어얘얘 얘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큐브 3은 큐브 2이랑 부딪혔었어. 앞에 게다 3이니까 클릭하는 애가 3이니까 대상들이 나오는 거지. 2번, 4번, 0번, 1번이랑 부딪혔는데 특별히 1번이랑 5번, 4번 어 0번째랑은 4번 부딪혔어. 그러니까 엔터가 된 거지. 콜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트래킹할 수가 있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막 라인 같은 걸비주얼라이제이션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있는 뭐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뭐 길이를 재든지, 어떤 형식으든지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구현하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움직여보고, 부딪혀보고,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점프는 좀 여전히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더딥 다이버 해보면, 음, 이건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타트죠? 스타트 될 때, 우리가 지금 큐브 오브젝트를 잡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 다 잡은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애들 잡은 거죠? 이 큐브가 들어간 애들은. 그래서 태그가 뭐냐?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면 다 태그가 큐브로 들어가 있죠? 태그 add 할 수도 있고요. 이름은, 우리가 이름으로 잡는 게 아니라 태그로 잡은 거야. 태그는 지금 큐브라고 하는 애가 많겠지. 다 잡은 거야, 얘네들. 다 잡아서 뭘로 리턴한다? 어레이로 리턴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레이로 리턴되면은 다 돌면서 리치드 바디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콜루전 이벤트라고 요 밑에 만든 거 얘, 얘를 이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박스를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큐브에 보면. 근데 실행을 했을 때어 뭐가 생기냐면은 자 리치드 바디 들어갔죠. 오토매틱 클릭,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든 거 여기 들어갔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이렇게 부딪혀 보잖아요. 계속 부딪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이게 내가 얘를 딱 클릭했을 때 얘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하면 나오, 나오죠. 이렇게 전는 부딪혔던 히스토리들이 얘 클릭하면. 캐티스맨이만큼 부딪힌 거지. 이렇게. 얘부딪히고얘부딪히고얘부딪히고얘부딪히고 얘는 뭐야? 큐브 0번째. 큐브 0번째가 121233333333이 순서대로 쭉부딪힌 거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태그로 잡은 거고. 그래서 이런 커스텀 요거는 제가 만든 거죠, 요거. 이게 지금 이게 게임 오브젝트에 딱딱 붙어 있는 요소들인 거잖아요, 요렇게. 뭐 트랜스폼뭐 매쉬필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이센셜한 요소들이고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코드를 붙인 거지. 이건 뭐다? 여기서 이제 따로 쓴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이 부분 좀더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게임 오브젝트들을 큐브로 받아왔고 이두 개를 더했어. 끝. 그렇죠? 업데이트는 계속 될 거고 이제 뭘 담았는지 보면 일단은 여기 렌더러 가져왔죠? 객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번 시간이랑 동일하게 음, 부딪히고 있다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실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거 엔터니까 이거 스타팅 된 거지. 이렇게 스타팅 됐을 때는 어,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콜루전 스테이 하고 있으면 레드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샤이언을 바꿔주고 그렇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이 각각의 콜루전 이벤트라는 커스텀 함수들은 어, 모노비에베어에서그 이제 상속받아 오고요. 상속된 거에서 스타트라든지 콜루 l 엔터, 스테이, 엑 Enter, s t 를 저는 이제 인플멘테이션 해준 거지. 그 안에 알고리즘을 넣어준 거지. 오버라이 네, 시킨 거죠. 클래스 공부하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 어, 너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것들을 박스에다가 준 거고 그 이제 복사시킨 그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전과 동일하고 다만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이그 콜루전에 된 아더를 갖고 와서 그 아더 안에 있는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출력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이름이 뭐랑 부딪혔다, 뭐랑 부딪혔냐, 뭐랑 부딪혔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아더는 사실 요얘를 지칭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 히트로 바, 받아왔었죠. 히트 받아오면 히트에 콜라이더가 있겠죠. 게임 오브젝트가 있겠지. 게임 오브젝트가. 근데 우리는 얘를 더했죠. 어디서 에 더했냐? 시작할 때 더했잖아요. 여 Add 했잖아요. 그러니까 Get 컴포넌트로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파러메터가 있냐? Others라는 게 있죠. 얘 리스트잖아. 게임 리스트. i s t 길이를 잴수 있잖아요. 어있 그러면 걔를 루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뭐에 부딪혀는지 나오는 거지. 즉, 얘를 루핑하는 거지. 근데 얘는 콜라이더가 엔터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다 더했잖아.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르겠으면 천천히 하나씩 타이핑을 해보세요. 자, 플레이 시켜 볼게요. 다다다닥 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충돌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 세러블 룰, 내가 만든 디자인 룰들을 맞춰서 뭔가 이제 액션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딱 하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랑 얘는 2번, 4번, 7번, 3번 부딪혔다는 게 나오죠. 또 얘도 이렇게 클릭하면 은 아, 지우고 클릭하면 얘의 스토리가 나오고 하고 얘를 클릭하면 얘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예, 이해 되셨죠? 어, 이게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하나둘씩 이렇게 애드 애드해서 복잡도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복잡도를 높일 때는 코드를 잘짜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프로세스들을 어, 이제 컨트롤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오늘 수업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터액션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어떤 그 정보들,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런 룰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외부에 개입이 필요해.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냥 순서, 정해진 순서대로 쭉 되는 거면 그냥 매크로의 의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액션, 액션처럼 그냥 정해진 것들을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의미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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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변형들이 일어났을 때그 그 이벤트에 맞게끔 변형에 맞게끔 평가하고 행동하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생성하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디자인에 맞춰서 계속 컨버지 시켜 나가거나 다이버지 시켜 나가거나 여러가지 것들을 할수 있다 그중에서 이벤트 특별히 유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컨트롤 하냐 그쵸 마우스 이제 우리가 전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쭉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 빌트인 함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마우스 다운 엔터를 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캐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어, 그 마우스 포지션을 스크린에서부터 그 월드 좌표계로 투영을 해가지고 그 히팅되는 그 부딪히는 오브젝트들 가져와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피킹 알고리즘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오브젝트에 붙일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콘트롤에서 탑 다운으로 내려가는 거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오브젝트들은 다 스윙 그래프 안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지드 바디가 되게 중요했고 리지드 바디를 통해갖고 마우스 클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콜루전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키보드 인터액션도좀더 복잡하게 우리가 어, 위아래 키를 가지고서 지오메트리 움직이면서 마지막 예제로는 그 지오메트리 충돌됐을 때 히스토리까지. 예. 그래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셔가지고 아 이때는 이게 저때는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큰 그림 틀을 잡는 데좀 도움이. 되기를 어, 기도해 봅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